감사합니다. 본인이 연예인이 되는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나쁜 소문에 시달리게 되어 신변이 외로워질 수 있어 행동을 조심해야 함을 암시하는 꿈. 유명한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만나는 꿈. 귀인을 만나 기쁜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뜻밖의 친구나 애인을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가수를 만나 기뻐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며 좋은 소식이 들리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꿈. 귀인이나 실력자의 도움으로 소망하던 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복권이나 추첨에 당첨되어 뜻밖의 횡재로 큰 돈을 얻을 수 있다. 이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고 한다. 배우가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이 집에 손님으로 온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며 나를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과 키스하는 꿈 그동안 자신이 끝맺음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오랫동안 자신이 고심했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유명 연예인 유명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꿈꿈 꿈 속에서 탤런트나 배우 등 유명인과 식사를 함께 하였다면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이 사회자의 소개를 받거나 그와 동일시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유명인 만나는 꿈 꿈에서 유명인을 만나는 것은 좋은 만남을 상징하게 된다.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명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꿈 누군가와 동업하게 되어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꿈이다. 어떤 문제의 친구와 함께 협동하여 이를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와 공통 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하게 되면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와 이익을 얻게 될수 있다. 유명인의 집에 초다 받는 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것을 암시하는 꿈창문안에 유명인과 악수하거나 키스하는 꿈 당당히 일이 성사된 기별을 듣거나 명예가 직접 주어진다. 현직 대통령 만나는 꿈. 대통령의 상징은 권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는 꿈은 앞으로 삶에 있어서 권위자를 만나게 되는 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연예인과 싸우는 꿈, 동료나 애인과 싸우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사와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대신해 키스를 하는 꿈, 명예를 얻게 되거나 자기와 관련된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유명 연예인에게 꽃다발을 주는 꿈 생각지도 못했던 말썽이나 피해, 트러블을 입게 되는 꿈이다. 즉, 다른 사람과 연관된 일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어 구설수에 오르거나 시비 등의 트러블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유명인의 사인을 받는 꿈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안아주는 꿈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과 입맞춤 키스하는 꿈. 실제로 그런 유명인을 만나게 되거나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명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지켜보는 꿈. 앞으로 흥이 나고 즐거운 일이 생길 징조로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성취나 뒤인의 도움을 얻을 징조이다. 유명한 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꿈. 어떤 지도자나 학자와 같이 덕망 있는 사람과 접하게 되거나 감명 깊은 책을 읽게 될 징조라고 볼수 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외국 배우와 연예인이 함께 공연을 하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광장에서 연극과 명화 감상하게 을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이 용으로 변해 승천하는 꿈 온수 대통하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 연예인 꿈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과 그 연예인이 마치 연결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곤한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꿈은 귀인을 만나게 되는 꿈이라 한다. 아니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명인사로부터 초대장 또는 명함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꿈. 유명인사로부터 초대장 또는 명함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꿈을 꾸게 되면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징조다. 유명 음악인 또는 인기 가수와 데이트를 하는 꿈. 인기 있는 직업을 갖거나 인기 작품을 쓰거나 인기 가수의 레코드를 구입하여 듣게 될 꿈이다. 유명한 배우의 옷을 입는 꿈임기인의 지도를 받거나 협조를 얻어 그와 비슷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즉, 상사나 윗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재능이 생기게 되어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유명 배우와 데이트하는 꿈임기인이 되거나 자신을 과시할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이 유명인 연예인이 되어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 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현실의 욕구 불만이 그대로 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다 유명인과 대화하는 꿈 자신의 숨겨져 있던 재능을 찾게 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잘 풀려서 영성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 나오는 꿈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거나 본인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을 보는 꿈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될 일이 생기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연예인과 같이 나란히 걷는 꿈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나 열망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유명인사나 정치가 혹은 우설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꿈 직장 상사 윗사람의 도움으로 부귀 영화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유명인에게 금이나 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며 재물이 생기고 경사가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저명인사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꿈 집안을 일으킬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꿈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본 꿈. 평소 소망하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며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생겨 기분이 좋을 것을 암시하는 꿈. 자신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꿈. 현실 도피나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하는 꿈이다. 텔레비전으로 유명 연예인을 보는 꿈. 현재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꿈의 속이다. 유명한 정치가와 같이 동행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하는 일의 새로운 기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꿈이다. 긴 협조, 조직, 공동체 등을 상징하는 꿈이다. 유명인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